또 일로 와봐, 아까 플래시 빠졌지? 근데 좀 떼네? 궁 없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궁 없거든?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치워. 아아아아아아 이거 개 꿀팁 알려줄까? 봐봐 사람 여기 아까 와드 박혔잖아 그럼 이렇게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뺀 다음에 다시 돌아서 끝에 들어가면은 뺀줄 알지 여기 있다고 생각을잘안하거든 약간 시야의 묘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이득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와드 보는, 보고 지나가면 여기서 기다리겠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런 시야 이잖아 와드나 미니언 봐봐. 기다리고 었죠 와드나 미니언이 거리 정도를 어느 정도 감으로 잡고 있는 게 포인트야 미쳤죠? 와 근데 착취라서 그렇게 미친 짓은 아니었네 또한번 들어온다라 선일에 뺏겼다 나이스 어? 이건 시엘물, 주엔장 오케이 선일에 뺏겼죠? 이게 또 선일에 중요하거든요. 클레드 잭스에선. 근데 잭스도 와드를, 아예 와드래 물약 두개 먹어서 천천히 도랑강으로 피업하면 괜찮겠는데 대신 이럴 때 우리 팀 탑쪽 정글 백을 못 가겠죠? 상대가 들어오면 다 장단점이 있어. 간절함이 모자랐다. Q가 쿨이기 때문에. 칠 때. 까비. 그렇지, 잘쳤네큐 돌리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3렙이거든? 나는? 일단, 시야 봐야 되니까. 아! 아, 이거 어떻게 피해. 개오바지. 이렇게, 이렇게 딸면 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잭스가 힘든 거야. 이거 잭스 잡았으면은 카서스도 잡을 만했는데 이러면 이제 게임 망한 거예요. 점화 전멸 다 썼는데 못 잡았다. 한 분간 딜교 실수하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쉬운데 아 다리가 너무 안 맞았어. 잭스가 그냥 잡고 죽을 생각으로 나한테 뛸, 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계속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단검에 불안검. 어 평캔 개꿀. 아 이거 딜뷰 Q 맞췄으면 이긴 건데 난 돌리는 거 쿨이죠 저만 있었으면 넌 죽었다 안 그래도 죽는다 잘 가시고요 돌리는 거 쿨을 약간 생각하고 있어야 돼 방금 저 반격이 완벽한 쿨이었죠? 탈타고 오겠다. 그러니까 돌리, 저 반격을 어떻게 빼는에 따라서 그 유블리가 갈려해요 그리고 필수템, 투도란. 얘랑 라인전에서 찍어 눌러놔야 되거든요? 아, 근데 카사스한테 아까 안 당했으면 게임 끝난 건데, 탑은. 라인전 자체는 클레드도 잭스 상대로 할만해요. 다만, 이제 스킬을, Q를 잘 피하면은, 계속 내보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피해버리면은, 손해보는 각이 나오는 거지. 자체적으로 할만은 해. 돌리는 거 아직도 안 뺐죠. 이거 근데, 이번에 죽일 수도 있겠다. 어? 이거를? 아비승자못 터지고. 씨, 불러마! 그만해줘! 아! 아 아아 열받네, 좀. 응? 정글 좀 열받는데 근데 아쉽긴 하다 더잘 피했으면 이겼겠죠 그리고 잭스 상대할 때 라인을 어지간하면 천천히 미세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얘할 때는 라인 밀어주면 안돼 얘는 평타 치고 스택 싸우면 그거 되기 때문에 클레드가 지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러 오는 거 살짝 괴롭혀주고 Q 쿨이면 다시 도망갔다가 계속 괴롭혀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라인 쌓여서 다이브 각한번 보고. 지금 라인 엄청, 엄청 크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어. 이게 잭스가 잘 살펴보면은, 궁이 없으면 물몸이야. 용도 먹힌다라. 그래서 궁으로 다이브 한척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궁을 뺄 수밖에 없어. 그럼 궁 빠지면은 바로 뛰어나오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냐면, 하면 얘가 궁을 킬수 밖에 없어 그럼 다시 나오는 거야 돌리는 것도 빠졌죠 다시 들어가면 돼 이때 그럼 얘는 죽어요 어? 오케이? 그럼 잭스가 이제 망하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아마 테리 온인가? 아니 멀었구나 잭스도 방금 대처 되게 잘했죠 큐안 맞으려고 큐 타고 다니면서 무빙 하면서 피해다니는 거 계시기야. 그만, 그만 와 인마. 들어가 멀리 안 갈게. 궁인력. 까 나이스 수 나이스. 아 형들 욕해서 미안해요. 봤지? 이거야. 이게 클레드라고 형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제 템 얘는 또 불클 가져야 되거든요. 얘는 거드라 먼저 갈 필요가 없어. 불클로 괴롭혀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요, 요즘 저거 씨, 탑에 이렇게 오는 애들 너무 얄밉더라고 아 화나지 않아 솔직히? 우리 정글 한 번도 안 왔는데 계속 궁 쓰고 죽으면 은나 잡고 인정? 그럼 뭐해 어차피 지는데 <웃음> 에휴 인생 이거 집간거 같은데 들어가죠 카소 스도 보이고 들어갑시다 여기로 라인 다 태워요 그냥 지켜봐 그냥 방 지우고 아못 지웠네 레드 레드 묻었죠 여러 번 이야기하지 마아아또 여기야 까비아 근데 저거 정글이 탑 쪽을 왔네 난 솔직히 아래쪽 갈줄 알았는데 미드에서 이러면 똥망했다. 어시 잭스가 600원 먹고 포탑방패 다 먹잖아 어떻게 하면 좋니? <웃음> 궁 뺏어! 궁 뺏으면 좋은데 잭스 거싸이에또 잭스 궁 괜찮거든 아니 근데 이거는 이득을 볼 근거가 있었어 이거 다이브가 또 나왔죠? 아까처럼 또 하면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번엔 레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면 라인은 또 타는 거야 뒤에서 계속 손해보는 거죠 친구야 안 풀어? 아이씨. 맞은 인거 같은데? 누가봐도 아드 아니야? 이거? 일단 스톱 빠졌으니까 이런 애정, 정리하고 나이스 우리 정글형이 드디어 텔레파시가 통했어 야 일로와봐 너또 일로와봐 아까 플래시 빠졌지 근데 좀떼네궁 없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궁 없거든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아 방금 성 정체성 혼란 느꼈는데 이거 너무한데 일단 빨리 구입합시다 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아오 아니 거기서 룸메가 다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 근데 Q 다 피했거든요? 아니 근데 탑 먼저 밀렸잖아 이러면 탑에 금지 어? 포탑을 먼저 밀기 싸움 아제 하... 정글 아니었으면 은 내가 이거 541이 아니라 501이었다 501 진짜로 저카서스또 오겠죠? 메롱 갈땐 가더라도 딜견 해도 되잖아 뭐 있다 여기 방금 그치 방금 뭐 있었지 뭐 있었지? 뭐야? 누구야 이거? 죽여버려 이 카서스 이거, 이거 어디 있어? 딱 나와 이놈 지금 궁 맞으면 죽거든요 카서스. 얼굴 보면 바로 국쓴다. 그집말 아니라. 야 던지지마. 아왜 던져? 이제 이거, 잭스가 클레드보다 센 타이밍에 오고 있거든? 지금 아마 싸우면은, 잭스가 이길 거야, 아마. 켜야 돼요. 얘 지금 궁키고, 방금 궁킨 거 들었지? 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난안 줘. 그렇게 맞았는데 확신을 가질 정도면, 한 번, 맞다에한번 해보자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죠? 죽음에 무어갈까 어차피 게임은 내 손을 떠났어. 난할거다 했고, 일단 바통은 넘어갔거든요 다른 라인으로 탑에서 근데 잭스가 지금 착취라서 트포 타임이 그렇게 막 엄청 강렬하진 않아요 템도 알게 모르게 제가 더 좋기 때문에 인신 따라왔네 이러면 좀 모르긴 하겠다 Q 두번 못 맞추면 지겠는데 이거 쓰면 튀고 다음에 들어가면은 되죠 Q 풀이고 돌리는 거풀이고 까비 다시 빼고 어 이걸 들어온다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2차가 있어서 아마 이건 못 잡을 거예요 플래시 쓰고 들어왔나도 이렐리아가 이렐리아가 저한테 죽어주면 게임 쉽게 갈것 같긴 한데 좀 오브젝트 위주로 한번 해보죠 게임을 바텀 쪽 미드에서 뭉치는 것 보단 어차피 안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뒤에 바드 붙거든요? 무조건 붙어요 빼면 안 붙고 좀 게임을 변수를 좀 만들어 볼까? 정석대로만 하지 말고 이거 키하나 여기 오지 말고 <웃음> 올라가 봐봐 적정거리 내 들어가게 어, 다이브도 좋다 여기에 백업 없거든요 효과 30%라서. 백스텔. 사일러스 멀어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텔 뺐다, 그래서, 한탄 나이스. 그지 나이스. 아 플래시 써야겠는데? 안 써야 되겠다 역으로 한번 볼까? 아 까비 어. 일단 한턴 뺍시다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싸우면 이길까? 질까? 가늠이 안되네 무조건 이길 것 같긴 한데 미니언 있으면 무조건 이기고 미니언 없으면 무조건 지, 질 거가 아니고 큐브 얼마나 맞추냐의 싸움 카사스 공도 떨어질 텐데 눈치 싸움에 바텀 풀렸어 이게 또, 쿨감을 많이 가면, W 쿨이 잘 돌아서, 공성이 엄청 빠르거든요? 나 합류 안 합니다, 저는. 이럴리아 와도 소용없어요. 저기 4대3 질 수가 없고. 잭스 뒤로 붙는 것까지 생각하면 좀 뺍시다. 이거 올수 있어요, 바로 위에. 지고 있어서 안 오나 보네. 올라가자, 이거. 올라갑시다 이건 붙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쇼진 나와서 자칫하면 내가 오히려 역으로 죽어 굿굿 굿. 여기로 칠까요? 좋아요 아궁 너무 좋았다 카졌스야이 <웃음> 이런 병놈잖아 아니 일로와 어디가 아 가지마 나이스 반갑습니다 와 쇼진 진짜 저 점프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방금 폴짝폴짝 폴짝? 개구리도 아니고 희한하고 너무 좋았다 근데 확실히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갈 때도 와드 하나 받고 갑시다 여기 또 요충지거든 와드에 여기 이제 가엠 나오면 제가 안 죽거든요 갈만한 틈이 없네 부르게 걸 수는 없어요. 저걸 <목소리도> 좋아요. 가 엄청 크게 봤다. 난 면상에 점화부터 나 가인이라 상관없어. 아씨, 그럼 죽잖아. 아, 안 죽네. 아, 근데 죽못 때문에 죽네. 가서 탄 막으면 끝난 것 같은데 잭스가 갔나? 갔네요 오 판단 과연 우리 형님들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좋아요 좋습니다 구경합시다 이렇게 게임 이기면 돼요 잭스 상대로 근데 진짜 잭스 상대할 때 조심해야 돼 쇼진 타이밍이 너무 세서 아까 내가 2.5코어인데 쇼진 잭슨 쪼는거 봤지 3코어인데 3코어인가? 2.5코어인가?